잠깐 마스크 좀 잠깐만 마이크 좀 쓰고, 마스크 좀 쓰고. 어, 야야, 어, 와, 와, 미쳤, 와, 아 씨발 미쳐버리나 진짜 내가 못 들어가겠는데 이거? 뭐야? 누구세요? 저 누구세요? 와더 기운이 더 세진 것 같은데 여기? 어? 여기 기운이 더 세진 것 같아. 뭐야, 이거? 어? 누구? 와아 씨발! 와 미치, 왜 그래, 갑자기! 우와! <웃음> 안 도망가!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 꼴이 잘했어 안에 누구 있어요? 안에 누구 있어요? 와 이거 즉석에서 왔는데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안에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 어?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바로 확인해. 돌리지마, 카메라 돌리지마!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돌리지 말고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그대로 가! 일단 다 확인해. 다 확인해. 아무것도 없어 일단은 확인해 이거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해라. 나 여기 즉석에서 왔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아, 이거 빨리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 뭔 소리야? 누구세요? 또한번 쳐봐요 또한번 쳐봐 제가 침을 인정합니다 제가 침을 인정할게요 한번 쳐봐요 침은 제가 인정합니다 우와! 와.. 여기.. 주소 삭제하세요 여기 기존 망자입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이전에도 공 같은 것이 굴러 떨어졌고 피아노 소리에.. 거짓 기존 망자 같아요 한지만 기운이 더 세졌어요 여기 기존 망자입니다 셉니다 왕자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왕자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 잠깐 뭐야? 누구세요? 할매 혹시 할매? 혹시 할매? 할매세요. <웃음> 자, 피아노 치지 마세요, 이제. 이제 피아노 치지 마시고. 할매 할머니, 할매세요? 할매 할머니, 저한테 무슨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어? 할매 어? 뭐야..? 뭐야? 어? 어? 분명히 있었는데..? 오오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세상에 귀신은 존재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